그래서 이렇게 바라봐야 겠죠 이렇게 본게 요기 아, 어제 왔다가 오늘 다시 와이프랑 왔는데 제가 봤던 탕은 네, 조금 좁고 실타 그래서 좀 넉... 이 구역이에요 여기가 어, 전용 면적이 이제 186평이고 총 216평 넓은 필지로 다시 봤거든요. 이제 필지가 엄청 커졌죠. 280평이 넘어요. 200평 초반대 봤는데, 280평 짜리로, 네, 봐서, 아, 평수가 생각보다 커졌어요. 어, 그래서 오늘 온 김에 계약까지 완료를 할 거고, 아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마셔 토키인거 같은데 계약까지 좀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감도를 보면 어, 지금 제가 원래 봤던 부지가 요거 그리고 오늘 와이프가 와서 본게 요기 요거 요필지로 계약을 43번 총 전용면적이 242평 이네요 도로 지분이 한 31평 정도 들어갑니다 요 센터에요 요거. 요거 보러 왔다가 요거 나가서 요걸로 자, 계약했습니다. 제가 지금 계약한 부지는 바로 여기에요. 이 부지. 지금 이 부지를 했고, 안녕하세요. 잠깐만 좀 볼게요. 쩝쩝쩝. 이 라인이고, 저희가 정남양. 남양이고, 필지가 엄청 커졌죠. 280평이 넘어요. 그래서 이렇게 진입도로가 들어오고 집을 어디다 짓냐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봐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펜스를 하나 치고 이 앞쪽에 서비스 부지가 또 있어요 이렇게 한 30평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로 더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 요이 부지까지 같이 이 위에 부지에서 이렇게 한계단 내려와서 여기도 또쓸 수가 있어요 저희 여기까지가 저희 필지고 여기는 뭐 이렇게 캠핑을 할수 있게 또 한계단 내려오니까 뷰가 또 산이 눈앞에 있으니까 다르거든요 이렇게 거의 한 3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구입을 했고 이렇게 이 땅을 내년 봄에 여기에 건물도 짓고 예쁘게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아방공 뭐 그... 아,